2020년도 부활주일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 문제에 대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주후 한 51년경이 되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설을 런 것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소문으로 듣고 어, 들은 얘기 또 직접 또 스테바나가 와서 전한 내용 그, 그 교회가 문의한 내용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웃음> 그 소문으로 들은 내용은 근로의 집 사람들한테 들었는데요 그 들은 내용은 뭐 분쟁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근신상간의 문제 성도안의 송사의 문제 그리고 음행 등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1장 10절 이하 처음에 인사말을 하고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1장 10절부터 6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웃음> 그에 대한 해답을 했고요. 그리고 7장 1절부터 이 스테바나가 직접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것을 대답을 한 것입니다. 혼인에 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 또 여성의 그 교회 안의 지위에 대한 문제 성찬 문제 또 은사 문제도 있었고 요 공중예배 문제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15장에서 이제 부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바나가 아, 직접 문의한 문제 중에 부활에 대한 의심의 문제들을 풀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서론적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그런말미 없는 결과에 대해 다시 상기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 어떤 사람은 아볼로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좀 사역을 했었다는 하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일 먼저 그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본 사람이고 그에게 이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직접 문의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그 부활의 문제, 부활을 의심하는 문제를 풀어가며 있어서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어,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전에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영원한 그형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깊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의 성경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들을 들어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부활의 의심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다 확실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하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고 그릇된 잘못된 헬라 사조의 영향을 벗어나서 부활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이 목표하시는 대로 잘 장성하길 바라서입니다. 부활에 대해 헬라 사조나 유대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의심하지 않고,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서 참된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적인 당위의 일들을 하게 하면서, 이제, 저들이 정상하게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서 있게, 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부활에 대한 복음에, 부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결코, 어, 어디 이론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어,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현재적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있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돌고 도는 그런 측면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또다시 돌아오는 봄이 돌아오는 생명의 태동이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나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해 추측을 하고 아니면 헬라의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육체 부활이 아닌 영원의 부활에나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경험적으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두 가지 사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런 증거들은 사실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새롭게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실질적인 몸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성경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사조에 휘둘려서 그런 증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죽은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나서 알고 또 그,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의미도 다 헤아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사상을 가지고 그릴땐 유대적인 그 부활사상 헬라적인 부활사상을 물리치고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전 세계가 지금 시끄러운데요. 사망의 왕 노릇하는 세상에서 부활의 복음의 참 증거를 <웃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그걸 다볼 수가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 부활 문제를 풀어가는 15장의 후반부의 내용에 가보면 그 사망이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그 오히려 자원에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태를 증거합니다. 그리토인들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에서 자원에서 죽을 줄 아는 존재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념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신화적인 부활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오늘 보기에 앞서서 15장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서론의 말씀도 내용이 길어 가지고요. 오늘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본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에,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장 전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문제 서론으로 부활의 복음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로 19절인데 성도의 부활은 그리토도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의 그 역설적인 변증을 하면서 그 그리토의 부활과 연결된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토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회의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내 코가 속자고 내 인생이 폭폭한데 내 인생부터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활을 바라보는 모든 삶이라는 게다 헛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오셔서 살아나셨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는 바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보고, 목격하고,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죽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위치에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살게 된 거죠. 이제 부활이 없다면 다 그런 것이 허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절로 28절 말씀인데 그리토의 부활이 순서상 성도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 이것은 그리토의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입니다. 종말에 있, 있을 일을 내다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9절로 34절인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제는 죽음의얽매에있는 삶을 살지 않죠. 오히려 죽음의 매인자들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왕노루 타는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날마다 죽. 부활을 소망. 확실한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그 그 이전에 그 억매였던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거다. 복음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그 얽힌 문제, 전 인류의 그 얽힌 문제, 전 역사의 얽힌 문제, 구조적으로 악한 이 문제, 이런 원천적으로 비틀어진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게복음입니 부활의 복음입니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육체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게 양심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에서의 자유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미혹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부활의 복음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자로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것은 공연이 제 자기 금욕적으로 자기 억제를 시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하고 모든 탐욕을 제어해서 오히려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든 욕구를 이웃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높으신 경영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 그러니까 그게 참 자유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 주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전에 눈물을 흘렸던 것에서다 벗어나서 참된 희락과 참된 사랑을 할수 있게 참된 기쁨을 누릴 참된 절제를 할수 있게 참된 충성을 참된 온유를 보일 수 있게 돼.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구조적인 악 속에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전에 탐욕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물질적인 욕구, 명, 저, 명예적인 욕구, 에? 육체적인 욕구 다 벗은, 벗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주, 주님 안에서 죽었고 주안에서산 사람이. 가라데아서 2장 20절, 또 로마서 6장, 세례, 참된 세례. 이게 뭘, 우리가 세례는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늘 말씀, 평생 죽음과 부활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사망의 왕로로 타는 세상에서. <웃음> 우리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됐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건 진짜 이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할수 없어요. 로마,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랑은, 혹시 용감한 자가 있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죄인을 위한 죽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두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는 그 사랑을 이제는 할수 있게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내 지위를 가지고 내 은사를 써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위한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로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잘안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하고 해야지 내 정욕을 이루고 더 행복해지려고 한시으로좀더 빛을 보려고 그그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빛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히 빛날 빛이세상의 빛이 아닌 그빛 가운데 거한 사람은 위를 위해서 살고 말이야. 우리 요한일서,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요한일서를 봤는데, 요한일서에 그거에 나와있네. 비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의의를 위해서 살고, 형제들 위해서 자신을 내준다. 그게 생명이, 부활생명 주님의 생명이다. 그걸 바라고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신자의 삶, 사도의 삶뿐만이 아니고 신자의 삶. 그거를 여기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에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보여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교회를 위한 그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잘 나와. 그 근심을 했는가. 그게 사망의 왕노릇타는 데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 유구무원. 한 번도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그, 그, 그 부활의 복음을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아니면 애국에서 그 장자들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벗어나자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 또서 주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걸 미리 시청과 교제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랑을 받았어 그걸 현장감 있게 누릴 수 있게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먹고 입고 쓰는 쾌락을 쫓는 것에 그걸 그다 버려서 한 번도 그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7장에서 얘기했고 그 중에 그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예레미야 5장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요, 그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진짜 받아가지고 그 생명, 그죽음이왕 노릇 싸는 세상에서 참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교회를 이루지도 않고 그 안에서 완전한 대로 주님과 같이 자라가지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명목만 교회지? 그게 성도입니까? 명목만 무늬만 기독교인.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를 끼워놓. 그런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 없어요. 그러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고아나 과부,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0원 하나를 쓸수 없어요. 나중에 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35절로 349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부활의 비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육체로 부활할 것인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리토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물리적인 공간을 걸어서 내려갈 수도 있고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그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5 0 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올라가졌던 여기 대기권 조금만 올라가면 이 육신으로는 숨도 못 쉬고 죽어요 그 신령한 신령체로 하늘에 속한 신령체로 부활한다 하는 것을 여기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줘요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니 실질적인 내용 우리가 그걸 소망하니까 기꺼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50절로 58절 여기는 이제, 부활신앙의 승리. 그런 미래적 부활, 종말론적 부활을, 이제, 뭐, 물론, 과거적 부활을 손으로, 보, 눈으로 보고, 그 다, 그 기록으로 다 만지고 있고, 예? 또 앞으로, 미래, 저기, 부활을 소망을 하고, 그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병, 명백하게, <웃음> 갖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을 바라는 자로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아까 날마다 죽는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이 50절로 5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게 시, 시간을 저기 조금 넓혀가지고 현재 그, 어, 그 당하는 여,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사회적인 그런 압박 또뭐 구간적인 뭐 어려움 뭐그 근본적인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웃음> 앞에 두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그 실제, 그러니까 미래를, 미래에 부활할 것을 현재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니까 이건 관념으로 아예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고 오늘을 시간을 드리고 물치를 드리고 내 건강을 다 써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웃음> 그 승리의 삶. 맨날 그사그 그 죽음이 두려워갖고 환경에 매이고 육신에 매여 패배하는 죽음의 삶, 지옥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그 그 속에서 완전히 회복된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15장에 부활을 의심하는 그두 가지 사조. 그게 사실은 헬라적 사조, 히브리적 사조가 전 세계 역사를 가르는두 가지 사상이에요. 부활에 대한 사상. 물론 인생에 대한 사상도 거기 다뭐 자세히 파헤쳐 보면 다 들어가 있기도 하죠. 부활 문제를 가지고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의심을 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어, 음. 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거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문의 내용을 분해 보도록 1절로 2절이 첫 번째 내용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전한 복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현재 그걸 누리고 앞으로 그걸 헛되이 믿지 않니하고 진행해 나갈 때 이제 미래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3절로 사절 내가 받아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성경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엠마오상으로 내려가던 그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모세 율법과 시편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어, 주님의 부활을 깨우쳐 주잖아요? 그 사실을 알려줄 때그 속이 뜨거워져가지고, 예, 주님의 부활을, 눈에, 눈앞에 보고 있어도 성경적인 증거와 성신의 내적인 그 깨우침이 없으면 그걸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걸 성경과 그, 성령으로, 성신으로 감동을 줘서 뜨거워진 것그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이 그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다어 대표적인 구절들을 아마 깨우쳐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 성경적인 내용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5절로 8절에서 이제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증인이 있다. 그 중에 태반이나 여기 살아있다.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주전, 주후 30년이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주후 55년경입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때 사역을 할 때, 그게 주 55년,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때 주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25년 지났다고 뭐, 지금 젊어서 본 사람들은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뭐 40대, 5 0대도 오래 장수했다면 얼마든지 볼 살아있다고 할수 있죠. 어린아이들이라면 뭐더 많이 살아있을 것이죠. 그 증인들이 있다. 고으로 그리고 넷째는 구절로 11절 사도인 바울이나 너희나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안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 성경적인 증거, 그 구체적인 그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보여 눈을 열어주고 우리 베껴줘야지 이, 이 비닐을 베껴주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줘야 그게 아 진짜 그게 과연 그렇다 하나님이신 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알수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들어서 정보로 아는 거 미국에서 뭐 누가 죽었다, 누가 그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났다 우리 정보로 알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정보로 아는 거하고 실제 아는 거하고 틀려요 정보로 아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실제로 아는 것은 나를 바꿔요 인격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언어를 바꿔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언어, 파괴적인 언어를 쓰다가 생명의 언어를, 건설적인 언어 예? 누구를 그냥 끌어내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심정이 있다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개관까지만 보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